이제 1967년도에 태어나신 양띠분들의 미리보는 2023년 주역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3년도에 저희 양띠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초년부터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좀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고요. 되도록이면 음,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여기서 더큰 것을 바라거나 더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건 굉장히 불리하신 상황이세요. 그리고 이사, 또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한 이동 운들, 매매 운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있어도 시작은 있으나 또 과정도 있고 시작은 있는데 끝맺음이 잘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되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해중 하나이고요.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뭔가 이거를 해내야만 이사를 가던 팔아치워야 하지만 내가 현금화가 돼서 다음 작업을 할수 있고 뭐 다른 대안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끼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지금 현재 이동을 하시는 분들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셔야 되는 분들 생계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운이죠. 이 부분은 음, 이것도 이제 운이 강한 운이 들어오기보다는 좀 운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시고 눈높이를 낮춰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험을 치거나 서류 전형에서도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부간의 금술 어, 이제 연인 간의 관심도 자체는 상당히 좀 냉랭합니다. 진도가 잘안 나가고 또 부부간의 금술에서도 그러니까 남보듯이 하는 남보듯이 대하는 타인을 대하듯이 는 하는 냉랭한 기운이 좀 많이 흐르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높으신 건강운 이 있습니다. 이 건강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우선은 23년도에 좀 많이 다사다난하시기 때문에 특히 상반기에 이 소축이라는 것은 내가 회복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지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에는 힘이 많이 붙이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과 건강 함께 따라가면서 고생이 좀 많이 되는 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짧은 출장이나 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행을 좀 다녀오면 낫겠지 혹은 해외를 좀 다녀오면 낫겠지 이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온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무리해서 여행을 가셔야 된다거나 무리해서 출장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도저도 아닌 평온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판단에 참고하시면 되시고 이 주역을 응용을 한 주역 타로라는 걸 제가 이제 펼칠 겁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할 건데 첫 번째는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두 번째는 건강운 세 번째는 애정운 위주로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회원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사업은 1월달 양력 보겠습니다. 양띠분들은 첫 번째 달에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도 뜻이 잘 맞고 속도를 잘 맞추기만 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금전적인 흐름 역시도 굉장히 순조로운 상황이고요. 내가 많이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달이 양력으로 2월달 이제 들어와서 뇌수의계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2월달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월별 흐름이기 때문에 참고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작은 수입들이 그동안 기회로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2월달에 작은 보상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바 빠집니다. 또 미뤄두었던 회사에 대한 이동, 이직, 부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신 달이고요. 어, 월별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실적을 이루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양력으로 3월달 들어서는 작은 것을 이루는, 이루는 풍천 소축이라는 괴로 지금 바뀌어서 제 손에 지금 들려 있는데요. 역시 2월달에 이어서 금전적인 기회라던가 어떤 제안을 또 받을 운이고 이때도 1, 2, 3월달 계속 서두르지 말고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자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한 달로 예상이 됩니다.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되세요. 1, 2, 3월달 서둘지 마시고 계속 이 일에 대한 흐름을 맞춰가시고 역시 4월달에도 상반기 내내 굉장히 좋은 유순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주사위 전체 운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그 메인 테마를 계속 강조를 했었지만 역시 양력 4월달에도 굉장히 풍요롭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4월달에 아주 운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4월달까지는 다 괜찮았으나 조심해야 되는 달이 드디어 상반기 첫 번째 고비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미수라고 하는 물두 개가 포개어진 괴가 현재 들려있고요. 양력 5월달이 첫 번째 고비가 되겠습니다. 낭비하시면 안 되고 줄이셔야 되시고 계획이 없던 지출이 나갈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생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는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난감한 상황이 드디어 양력 6월에 달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좀 강한 인상을 가진 노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괴가 나는데 택천 괴라고 하는 괴입니다. 호수가 하늘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활동하시는 것은 이 1, 2, 3, 4월 달에 이어서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바쁘겠지만 계속 내가 이 속도로 가긴 좀 어려워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현재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에 어떤 걸림돌은 없는지,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없는지,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 가지로 앞뒤로 저울질 하시고,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되시고 특히 문서, 또 오고 가는 메일, 문자, 메신저의 내용 등 그리고 그 사람들과 조직과의 관계, 나와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 관계 등을 모두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달입니다. 과거부터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 6월에 달 놓이게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과의 줄다리기, 기싸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시킨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6월에는 달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키는지, 맡기는지 또 나에게 이 일이 왜 주어졌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모르셔야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력 7월달이 들어서는 이제 화태교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이제 상반기는 지나갔고 나가는 돈이 지금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번 5월달에 고비가 있었고요. 7월달에도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왜곡되어서 본인에게 그대로 약점으로 꽂힐 수가 있는 달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 또는 나를 향한 어떤 질타, 지적, 소리 없는 소문들이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할 수 있고요. 특정인과 부딪히거나 특정인으로부터 본인이 상당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력으로 8월 달 들어서는 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물이 호수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미래를 위해서 한보 후퇴하시고 아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라고 해서 바로 풀리진 않죠. 큰 약속 큰 구매, 큰 거래권 또 중요한 약속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하실 수만 있다면 좀더 뒤로 미루거나 지금 시기를 좀 피해서 다시 날짜를 잡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조절을 잘 못하시게 되면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는 운입니다. 계획이 없는 활동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낭비나 지출도 예상이 되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9월달 운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입니다. 바람이 두개 포개어진 손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현재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이때도 여기저기 내가 나갔던 다란 말이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특정 목적 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나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올 수가 있고 자신감을 잃으셔서는 안 되고요. 명분이 없는 일은 절대 끼어들면 안 됩니다.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상당한 이득과 실적으로 본인에게 보상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 사람이 들어오는 일은 내가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일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본인의 마음이 불안하고 잘될수 있을지 겁이 나고 소심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자주 흔들리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일반 사기업일 경우에는 이래저래 좀 많이 흔들릴 일이 있어요. 그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곧 어떻게 될 것처럼 마치 현실감이 좀 현실적인 일로 곧 닥칠 것처럼 본인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이제 월 초부터 월 마금까지, 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좀 불안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10월달. 자, 10월달에는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을 뜻하는 지 아래에 막히는 산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밖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변화를 주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로 보이네요. 저는 항상 음, 돈보다는 명예를 쫓아가셔야 되는 달이고 겸손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여유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 그릇에 맞는 일이 아니면 적당하게 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10월 달에는 계속 부탁을 들어주거나 끌려다니게 된다면 10월 달에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력으로 11월달, 자 11월달에는 지금 택지체라고 하는 괘가 나와있습니다. 땅 위에 호수가 지금 포개어져 있는 괘고요이 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괘고요 금전적으로도 많은 수익이 들어옵니다. 또 본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고 본인의 그 의견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실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시선 집중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 또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강렬하게 피드백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월달 산수몽이라는 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줄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물 위에 산이 포개어진 괴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쓸데없는 돈, 쓸데없는 간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실 때노련한 사람, 내위에 선배 또는 상사 이분들과는 관계가 괜찮고요. 새로운 사람들과는 되도록 거리를 조금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미숙한 운이기 때문에 이 내년을 이제 바라보시고 움직일 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면 탐내서는 안 됩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그대로 엎어질 수가 있고요. 월초버드는월 하순이 훨씬 운이 좋습니다. 불확실하게 보였던 것들도 이제 월 하순이 되면서 눈목 듯이 풀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뒤에 이어서 건강운의 월별 흐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뭐 되도록 빨리 주치의 분을 찾아가서 이 병에 대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놓치게 되시면 1월 달에 발병을 한 부분이 좀 크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제대로 빨리 좀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양력 2월달 같은 경우는 천화동인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괜히 사람 많은 곳으로 내가 다니면서 뭐 해외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페스티벌 같은 곳에 가시게 된다면 67년생 분들이 괜히 엉뚱한 불똥이 튀는 것처럼 어떤 특정 병에 내가 노출이 될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꽤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는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3월달은 풍산점이라는 괘가 나왔네요 바람이 산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괘입니다 아마도 이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일과 일상생활의 밸런스가 3월에 좀 과하게 무너지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되도록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억지로 쉬어 주시고 그렇다면 4월달에 첫 번째 건강 고비가 옵니다. 양력 4월달 이 괴의 이름은 택수곤이라는 괴입니다. 호수가 물 위에 포개져 있습니다. 일의 밸런스가 3월달보다 더 많이 깨집니다.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치고 그리고 좀 건강 자체가 마음보다는 몸이 많이 아플 것으로 이상이 들어요. 몸살이 생길 수도 있고요. 4월달에는 조금 더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기가 지나간다면 양력 5월 달에는 솥단지를 달고는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튀어나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쾌차할 것으로 이상이 들고 굉장히 건강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좋아지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 몸이 새로운 상황으로 바뀐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양력 5월달에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서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력 6월달에는 현재 내수해라고 하는 이 괴가 나왔습니다. 6월달 굉장히 뜨겁고 또 굉장히 더워지는 달이죠.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복잡할 수 있는 달입니다. 스트레스는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몸살이나 어 본인의 어떤 다치는 상황이 상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금방 빨리 회복이 되는 긍정적인 달이라고 볼수 있고요. 양력 이제 7월달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발해서압이라고 하는 괴가 나옵니다. 불이 천둥, 번개 위에 앉아있는 괴의 모양이 나왔고요. 이때는 역시 5월달과 연결된 괴의 내용인데 드시는 음식, 어떤 특정 식당에 가서 다같이 음식을 같이 드셨는데 본인만 고장이 나거나 본인만 어떤 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도록 혹시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날씨에 좀 민감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 7월에는 되도록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7월에 어떤 일정이 드시는 음식 때문에 일이 생겨서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 8월달은 위에는 하늘이 아래에는 땅이 지금 포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막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집이라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부터 잠자리까지 8월 달에는 다소 많은 불편함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수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혹은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나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간섭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내시는 곳의 주거지에 대한 불편함도 예상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이제 9월 달 넘어가서는 수천수라는 괴가 나왔네요 음... 아마도 이때는 물이 하늘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차가워지고 계절이 지금 가을 중반인데 마음은 평화로운데 몸이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 병증 증상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또이 차도를 구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치료법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것으로 본인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양력으로 10월달 자 이제 가을의 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땅이 물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오랫동안 본인이 괴로워했던 병증 증상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도시를 떠난다거나 크게 변화, 변동을 주게 되는 달로 보입니다. 아마 탈출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로도 제가 리딩이 되는 상황이고요. 양력 11월달이 되면 상당히 많이 편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괴의 이름은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고 바람이 물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입니다. 전달에 전달에 이 병증 증상 때문에 탈출을 하려고까지 시도를 했었다면 그게 굉장히 눈녹듯이 사르르 르 풀리는 부분이고 병원을 바꾸신다거나 11월달 같은 경우에 아니면 아예 나라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다른 국가로까지 가셔서 치료법을 찾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거지 자체를 이사를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인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육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12월달에 들어오는 운도 이제 저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12월달은 오히려 조심을 상당히 극도로 하셔야 되는 달이 됩니다. 물두개가포개어진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건강은 오히려 12월달이 가장 어둡다고 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연초에 고생을 좀 하시고 연말에 건강해지는 흐름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12월달에는 상당한 번아웃 증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 지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 상황이 12월달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월별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대두르기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서 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영상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별 애정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력 1월 달부터 가볍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결정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이미 부부의 상황에 있어서도 헤어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다른 이성이 있어서 그 이성으로 인해서 지금의 관계를 깨야 할지 이 사람을 놓아야 할지 계속 지고 있을지 이런 좀 갈등 양상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 달 이어서 2월 달도 살펴보자면 지금 비둘기 두 마리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고요. 음, 우선 이것도 1월 달에 이어서 운이 지금 이어지는데 상대방 이성이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요. 좀 어떻게 보면 선이 좀 불분명한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기가 딱 좋고 또 나의 상대방도 그 선을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카드의 당사자분께는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는 의외의 현 상황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의 갈등이 2월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지금 지긋하게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나비라고 하는 카드이고요. 서로가 대화를 좀 자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비춰질지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고요. 냉정해지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4월달의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4월달은 어떻게 보자면 상반기의첫 번째 고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는 택수근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호수가 물 위에 포개어져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그림으로는 가면이 지금 여기 저기 흩어져 있죠. 솔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에서 출발해서 큰 거짓말로 현재 너무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걸 회복하거나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쪽의 일방적인 애정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로 진실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력으로 5월달 자 이제 지천태라고 하는 괘가 나는데요. 비로소 5월달이 되어서야 두 분의 관계가 꽃피어지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4월달까지 관계가 이어지다가 이별을 하게 되는 수순이 생길 수 있고 5월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상적인 관계가 또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성격이 굉장히 잘 맞고, 어, 선남선녀의 만남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은 부부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4월달까지 계속 갈등이 이어지다가, 5월달에 화해 모드로 상황이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6월달에는 굉장히 불타오르는 서로가 화해 모드에서 조금 더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주변의 방해나 간섭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두 분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스며든 상황이고 그 다음 7월달이 되어서야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분다 뭐 외적인 방해나 간섭 들을 많이 제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제거를 이미 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한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거의 없고요. 이게 8월달 들면서 하반기 첫 번째 일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다시 또두 분의 심정이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좀 변하죠. 이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피력하기보다는 직설 직원을 하시기보다는 말을 좀 돌려서 하시는 것이 좋고 돌려서 이야기를 할때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도록 그런 신호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9월달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멀어집니다. 두분 사이의 간극이 커지게 됩니다. 9월달 나온 개는 뇌산소과라고 하는 개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좀 깨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이가 벌어져 있고 거리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좁혀지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월달 되면 은 천둥, 번개가 두개 포개어져 있는 괴가 지금 지니리라는 형태로 나왔는데 마음이 많이 이제 붕 떠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이 가 있는 상황처럼 음, 두 분이 겉으로는 하하호호하고 아무 일 없이 웃고 계시겠지만 속으로는 이미 하나씩 하나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접시에 금이 가 있는 상황처럼 어, 더 이상 합일점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11월달 되면서 뇌택김이라는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남성은 여성은? 여성은 남성을 또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하나하나 행동이나 말에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그 간극이 커집니다. 이때는 시기를 그냥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뇌아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전동번개가 태양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카드 그림으로는 멀리 지금 날아가는 카드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고 이때는 먼저 두분 사이에 해결하셔야 되는 그 간극이 큰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셔야 두 분의 마음이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어, 좋아하, 좋아하는지 좋아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랑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집착하시게 된다면 두 분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애정운 월별 흐름이 좀 사건 사고가 많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뚜렷한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각자의 상황이 있으실 테니까 대입해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채팅창이나 고정 댓글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